아 오늘요 제가 깻잎말이 김치하고 배추말이 김치하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깻잎을 하루 이렇게 삭혀놔야 되거든 그래서 이거 깨끗이 2 0 0장인데요 깨끗이 쳤어요 흐리름으로 깨끗이 쳐서 했네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머리는 지저분하니까 조금 이렇게 잘라주고 차곡차곡까 놔야 돼 너무 짜게 절그면 안 되니까 약간 삼삼하게 이 정도만 해갖고 눌러줘야 돼 잠겨야 되니까 물 속에 잠겨야 되니까 쬐끄만 돌멩이가 있으면 딱 눌러놓으면 좋은데 돌멩이 줘요? 어디있어 있어? 미쳤어 이거 되네 <웃음> 이렇게 해갖고 이 접시를 이렇게 엎으니까 되네 이렇게 뒤집으니까 물에 잠기면 되니까 이게 숨죽으면 이제 숨푹 주저앉아 이 위에다 올려 안 되나? 터질까? <웃음> 안돼안돼 안, 안, 안 너무 무겁운가 응, 그냥 이렇게 해도돼 하루 숙쌍 할 거예요 이게 알배기 배추 한 통이에요 이거 절굴 거에 소금에 이파리가 안 상하게 이파리로 쌓 거니까 안 상하게 잘 해야지 소금 한컵 이거 절굴하면 돼어 이게요 무말랭이에요 이게 무말랭이 넣으니까 맛있더라고 오돌독독독독 하나씩 씹히는 게 무말랭이 조금 넣으려고 80g이네요 이 무말랭이 날레 잡기 위해서 식초를 좀 넣어야 돼 양념 할 동안에 이제 이거 뿌리라고 놔두고 깻잎 하루 이렇게 삭힌 거예요 이렇게 하루 삭혔어 숨이 죽고 배추도 이렇게 다 절겨졌네요 이제 휘치면 돼요 오징어를요, 이거 한 마리 채 썰어서 넣을 거니까 껍질을 벗겨야지. 머리는 안 벗겨주세요? 응. 음, 질기니까 벗기는 거야. 원래는 오징어 껍질 안 벗긴 게더 맛있어. 껍질 때문에 질기니까. 같이 이렇게 좀 잘게 그어서이 밤이에요, 밤. 내가 8개 썰어놨어요. 이렇게 납작납작 해가지고 채 썰었어요. 마늘도 10쪽. 1 0 이렇게 채썰고 생강은 여기 한쪽 무채요 무채를 해도 돼요 근데 아저어돌오돌한게 좋아서 내가 무말랭이를 넣는 거예요 미나리가 이거 새로 나온 거예요 내가 뜯어왔어요 밭에서 갓도 이렇게 하나 콤만 넣고 조금 액젓이요 이게 잡 액젓이에요. 잡 액젓 그럼 잘라나 찹쌀죽 찹쌀죽 이만큼 넣을게요. 말 넣으면 쉬니까깨 후회니까 고추밥을 좀더 넣어야 되겠다 여섯 개 들어갔다 무말랭이를 먹어봐야 돼. 됐어. 깻잎이 쳐서 이렇게 꼭 짰어요. 이렇게 꼭 짰어. 물을 물을쪽 빼야 되니까 짜서 이걸 쫙 펴가지고 3 개는 4개 정도 이렇게 펴서 이게 이제 깻잎이 좀 굵으면 좋은데 좀 단해. 큰 거를 뒤에다가 이렇게 딱 놓고. 이거 다 말아야 되는 거네? 응꽤 음. 걸리겠구나 응? 음? 꽤 걸리겠어 응, 음, 시간 꽤 걸려 이게 깻잎이 적은 거는 이렇게 좀 길게, 똑같이 포기지 말고 이렇게 엇갈리게 포기가지고 하니까 더 낫네 너무 잘자해가지고 찢어진 것도 포기해버려 속이 많이 남은 거 아니에요? 아니, 모자라는데 속이 너무 많이 써 넣었나봐 이거 남은 거아니야 이거 남은 거 아니야? 남은 거 아니야. 배추 쌀거 어. 배추. 배추로 배추 얘를 싸는 게 아니라? 응. 음... 배추를 이렇게 싸. <웃음> 야, 그런 줄 알았지. 배추. 추는 요걸로 끝이야, 그러면? 은 응. 음... 잘 자란 거지 속에다 넣어가고 어디가 겉이야? 여기가 겉이네. 여기가 아니네. 얘도 똑같이. 이렇게 말아놓으면 끝이에요. 응. 칼로 안 자르고. 자, 먹을 때 자르지. 요거는 그냥 오징어 생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안 삶고, 응, 안 데치고? 응. 어, 그래. 원래 김장할 때, 응. 오징어 넣으면 맛있어. 속이 좀 부족하겠네, 많이 넣어버렸는가. 이게 여기, 여기 뿌리쪽이 잘안 즐거지니까 씻을 때 이렇게 이렇게 좀 주물러지면 부드러워져요 조금 모자라네 에이 내가 신이 아닌 이상 딱 맞힐 수가 없지 조금 더 싸다가 좀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조금 덥게 들어갈 수도 있고 후추 조금 넣고 액체 조금 넣고 물 조금 넣고 네, 마지막에 이렇게 불 거예요 국물을 좀 이렇게 붙여 줘야 되거든? 국물이 안 나오니까 끝다 했습니다 이렇게요 깻잎말이 김치 어 김치말이 김치 아니 배추말이 김치 <웃음> 말이 안 되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거는 한 이틀 정도 숙성된 다음에 익은 다음에 오징어가 들어갔으니까 익은 다음에 드세요 감사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